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요 밤새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카톡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무리는 요 잘자로 끝날텐데요 과연 내 남자친구는 요 나와 통화가 끝나고 나와 카톡이 끝날 때 진짜 자는 걸까요? 사귄지 얼마 안 돼서든 사귀고 나서든 여자인 나는 요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게참 좋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둘 사이가 되게 깊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뿌듯하단 말이죠. 근데 과연 남자친구도 그러냐고요. 사실 남자친구는 내가 물어보면요. 항상 아니라고 해요. 졸리냐고 물어봐도요. 안 졸린다고 하고요. 피곤하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해요. 근데 나는 이게 눈치없이 물어보는 거라는 걸잘 인지를 못해요. 왜냐면 하 내가 그 순간에 기분이 괜찮거든요.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남자친구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다가요 남자친구가 이제 좀 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도 요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남자가 피곤하겠구나 라고 배려를 해서 그래 그럼 이제 잘자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내 남자친구는 지금 나하고 통화가 끝나거나 카톡이 끝나면 정말 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화가 끝나거나 카톡이 끝나면 요 바로 잠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싫어서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그 업무가 끝난 것 같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나하고 통화가 끝나고 카톡이 끝나면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내 남자친구가 나하고 카톡 끝나고 전화 통화 끝났을 때 이놈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이고요 그럼 나하고 통화를 하기 싫은 거네 나하고 카톡 하는 게 짜증 났다는 거네 그런 놈하고 내가 지금 사귀어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큰일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걸 인정을 해 주자는 거고요 그걸 좀 고마워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 남자친구가 묵묵부담 다하고 긴 통화를 했고요 카톡도 많이 해줬어요 참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요 내가 빨리 재워주려고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남자친구한테 졸려? 잘 거야? 이제 잘까? 라고 자꾸 떠보지 마시고요 내 예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만 자 그만 재워야겠다 나 기분 많이 좋아져서 고마워 하고 빨리 재울 수 있다면요 남자친구도 나와 카톡했던 나와 통화했던 그 순간이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뿌듯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많이 아껴준다는 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요 나와의 카톡과 전화통화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해주는 여자친구니까 부담없이 대화를 하게 되겠죠 자꾸 의심을 하면요. 나중에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요. 너 잔다고 했잖아. 근데 안 잤네. 왜 나한테 거짓말해? 너 그때 나하고 통화 끝나고 나서 로그인돼 있더라. 이런 것들로 시비를 걸게 되면요. 내 남자친구는 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나는 애써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해줬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요.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이 좋은 건 아닌데요 그 거짓말은 분명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 보려고 자기 딴에는 내 여자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자기도 지치지 않으려고 내가 방법을 써주지 않으니까 자기 딴에는 고안해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죽일놈으로 몰리게 되니까 서운해질 수 있겠죠 내 남자친구를 요 노예처럼 생각하신다면 편하게 대하시고요 내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내 남자친구가 이런 마음을 써주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나도 기분이 더 좋아질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자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내 남자친구는 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